안녕하세요 마카오 권입니다 네 오늘 타워지공 가족 14편인데요 일단 두 가지의 정보를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오늘 19일 0시부터 특별 입국 절차를 전세계로 확대했는데요 이는 다양한 해외지역으로부터의 새로운 확진 환자 유입을 막기 위해서니 잘 협조해 주시고요 또 역시 오늘부터 전세계를 대상으로 여행경보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인데요 그 심각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가시죠? 우리도 현재 상황에 맞게 이런 새로운 정보들을 알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편에서는 타오지홍 씨가 어머니와 동생이 있는 곳으로 전동 스쿠터를 타고 간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때까지 타오지홍 씨 아들이 외출을 못 했잖아요 그래서 너무 답답한 나머지 아들이 부모님께 꼭 나가보고 싶다고 하지만 안 된다고 타이러더라고요 아들이 약 50일째 외출 한번 못 했다는데 한창 뛰어놀 나이에 얼마나 답답할까요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웨이샤, 마你不웨去샤 웨이샤, 웨이샤, 웨이샤, 고이샤 웨이샤, 웨이샤, 웨이샤, 웨이샤, 웨이샤, 웨이샤, 웨이 然后但是外面的小孩子的抵抗力你的抵抗力不足然后我们我们爸爸娘快去快回一会儿就回来了好不好弄好了咱们带不去了带不了听话好吧因为外面病毒真的是很很还是很多你去买那里的东西你就像其他人一样去那里给我买那些啊我<笑> 어? 응. 응. 어, 뭐지? 뭐지? 응. 시끄러워서 해석이 안 됐는데 아마 외출은 한 명만 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타워지공씨가 대표로 나갔다 온다는 것 같고요 방금 아들의 눈빛 보셨나요? 정말 나가고 싶어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음 편에서 데리고 나가려는 것 같더라고요 무튼 타워지 공씨가 먹을 것과 마스크를 가지고 동생집으로 갔다가 약국도 들린다는데요. 바깥 상황이 어떨까요? 제가 다봐 있다. 多少钱吧嗯哥你等一下哥什么东西我还给你拆了一个苹果嗯谢谢好小心点啊那我走了啊我问一下有没有酒精家里酒精不多了嗯酒精酒精你好哎几多钱来十块钱一瓶啊我拿个拿两瓶有没有那种大桶的 以前都是大的现在好不容易搞小的你要大的这没有嗯消费到账二十元嗯这两瓶二十块钱这多累人了累死我了哎呀电动车没电真是搞死人了找个位置给它充点电吧嗯看这个五号插座嗯 有鱼一冲正在为您查询鱼通那你终于回来了他是要去车没电了我是退回来的不是估计是时间放时放时间长了放时间长了你看我们一个多月都没动满两瓶酒精刚才呃电动车可能是停在楼底下停久了刚才没电哎呀我是 我就一邊噔噔噔奔過去的一漏噔過去又噔回哎呀好死了又又你回那保安什了他呃是最一次不允再不允管的管理是格嗯。中 <웃음> <不允许再这样. 웃음> 많은 도시에서 오토바이를 탈수 없기 때문에 전기 스쿠터를 많이 이용하는데요. 가격도 저렴한 편이고 충전식이기 때문에 많은 중국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죠. 저도 유학 시절에 전동 스쿠터를 타봤는데 속도는 느려도 다니기가 편하더라고요. 요즘 계속 신문을 보면서 전세계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하나의 큰 이슈가 미국과 유럽 등 많은 나라에서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가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는 범죄자나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나 쓰는 거지 일반 사람은 이 심각한 상황이 발생되었는데도 안 쓴다더라고요. 요즘 무차별 동양인 폭행 등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해외에 계시는 한인분들 힘드시겠지만 잘 이겨내시고 힘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카오건이었고요. 영상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편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